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8장 26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0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싸우나 감히 죽게 아래나이다 오십 의인 중에 오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 오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미 또 아레오 이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미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죽게 아래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요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왜 의인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조금 더 숫자를 줄여서 또한 5명으로 줄이고 좀더 줄여서 에, 그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에, 여기에 소돔성에 의인 한 명이 있으면 내주여 어찌하시리오입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한 명까지 간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에,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딜을 잡고 하는데 딜이 왜십 명에서 멈췄을까 조금 더 하시지 에,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예, 이런 생각을 안할 만큼 믿음이 훌륭하시다. 아, 오늘 삼2 절을 이제 한번 그 보시면요,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번만 더 아래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여기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즉시로 가셨답니다. 즉시로. 이 단어 우리 번역엔 즉시로라는 것도 빠졌어요. 여호와께서 즉시로 가셨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것을 마치셨을 때. 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음, 어. 하나님이 이 신명을 말씀을 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멈추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금 더 하지 그래서 숫자를 줄여보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 숫자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신명을 통한 하나님의 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셨을 때 즉시로 어 하나님이 가셨다. 하나님이 오셨던 하늘의 처소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지만 본래 무형상이었던 실체로 돌아가셨은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오셨죠. 왜 오셨고 지금은 왜 다시 가신 거죠. 이 10명 10명이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하게 뜻을 다 보여주셨고 이제는 그 열명에 대해서 멈추시고, 그 그러니까 열명이 중요해요. 신명, 이 신명의 의미가. 아, 그 열명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 분명히 그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신 겁니다. 성경에서 어, 그 숫자를 통해서, 특별히 히브리어 단어는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설명을 해요. 어, 숫자 중에 7이 어, 언약의 숫자예요. 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일곱 번 나와요. 예.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에,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에,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그 구원의 모습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의 숫자, 언약의 숫자가 7이에요. 그런데 10은 그 언약의 숫자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숫자예요. 10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숫자가 뭐라고요? 네, 10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숫자. 그래서 10명만 10명이라는 그런 것이 10명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이 무엇을 게시하셨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내가 이거 완성한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10이 창세기 28장을 우리 가볼까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또 이렇게 나오는데 20, 20절 보세요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빼엘 서원이죠. 음, 이것은 이 음, 서원, 그러니까 약속에 이행하는 그 본문 속에서 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여기 28그 22절에 보면 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 돈날때 10이요. 이게 에, 그 히브리 단어로 아사르예요. 이 아사르 10이라는 게 언약의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1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이 언약의 완성인데 거기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 게 무슨 뜻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 10은 언약의 완성이고 성취잖아요. 이 10분의 1 이걸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은 언약의 완성과 성취의 모습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 10의 에, 대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10이 완성이에요 그 완성된 것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이 10분의 1이라고요 여러분 10분의 1을 생각할 때10 그러면 요 하나님이 내가 음, 한다라는 거예요 10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한다. 내가 완성한다. 내가 내 맹세를 내가 지킨다. 이게 10이에요. 근데 10분의 1, 그 10의 1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어, 이, 이 10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그것을 1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 우리가 11조라는 이 10분의 1이 개념에서 이제 그 구약에서 11조라는 말을 쓰는데 11조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어, 11조 그러면 10의 하나 10개의 분량 중에서 하나의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10의 10인 거예요. 10의 대표인 거예요. 어, 10이 전부고. 완성이잖아요. 그 완성된 것을 전부로 완성된 것을 드러내는 게 그게 10의 1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한다는 라 말은 내 인컴에서 어, 10개의 인컴에서 하나를 낸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어, 이것을 이 물질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어, 내가 신앙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내 인생 나의 물질의 전부인 것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의 문제예요 10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고 그것으로 10분의 1할 때는 그 언약의 완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이라고요 10에서 멈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할 것을 약속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열명에서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어, 구원받았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 1 2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 안에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1 2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이것이 로시 소돔에서 구원 받은 근거예요. 베드로서 2장을 한번 가볼까요? 성경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무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신 죄가 되게 하사. 그러니까 멸망하기로 정죄해서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 개역 한글에는 사악한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어때요? 음, 우리가 롯을 볼때 별로 의인 같지 않은데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의로운, 롯, 상한심령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하죠 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롯의 스토리를 압니다 창세기 어, 13장에 에, 그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아하고 네가 우아하면 내가 자아리라 그럴 때 조카 롯이 에, 딱 눈을 들어 어, 보니까 소알땅에서부터 보니까 그냥, 그냥 쫙그 물이 적셔 있어서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에덴동산 같고 애국 같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어, 로시 그곳을 딱그 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일 거예요 딱 택합니다 그런데 13절에 가보면 그 소돔은 하나님이 보실 때큰 죄악 큰 죄인이고 큰 죄악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곳에. 롯이 가서 어, 삽니다 에, 14장에 가보면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내려와서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에, 모든 사람들 을 노액하고 거기에 롯도 재산을 다 뺏기고 롯도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에, 14장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소돔에서 좀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19장에 가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19장에 가보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굉장히 유력한 자요. 지위가 있는 자요. 그곳에 있는 것들을 대해서 정말 나올 수 없는 그, 그곳에 깊이 젖어있는 모습을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어, 두 딸들과 함께 나타나는 조상이 에, 모합과 암몬이 나오잖아요 그 이게 다 소돔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어, 롯이 이런데 에, 이런데 의로운 롯이라니 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이 롯은 에, 분명히 선택된 자예요 에, 선택된 자이지만 아,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안 놓는 자죠. 세상에서 어, 나오고 싶지 않은 거. 그래서 이게 시, 신약의 그 베드로후서의 표현해 보면 저그 무법한 행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상하여 찢겨져. 그들 속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다 콩고물들은 다 먹어요. 그런데 상하대요. 그런데 나올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 세상이 있어요. 그럼 세상에 있어요. 그런 세상의 더러운 것을 보고. 사악한 것을 보고 무법한 것들을 보면서 아, 싫어요. 괴로워요. 마음이 찢어져요. 그런데 뭐예요. 나오고 싶지 않아요. 이게 롯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의로운 롯시다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인가. 예, 창세기 19장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우리 같이 한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서 롯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 이거예요 롯은 음, 하나님이 선택된 자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된 자녀가 소돔이라는 이 세상의 향취에 단맛에 들여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심령이 찢어지죠 그, 그것과 죄와 어울려서 살기는 못해요 그러나 그 죄가 주는 즐거움들 달콤함들에선 못 벗어나. 왜 있는 이런 노슬 어떻게 구원됐냐고요. 더러운데 아직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나올 의향이 그 속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선택한 자녀들을 생각하사 기억하사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답니다. 롯이 절망하고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해 나와진 거다라는 설명이에요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면서 이 세상을 멸하기 전까지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게 그겁니다 너내 자녀야 넌내 자녀인데 이 세상에서 어, 세상에 주는 것 그거 못 버리겠지 그런데 그 세상의 것에 너가 괴롭지 그런데 안 나오려고 하지 예. 그런데 내가 이런 너를 위해서 할 구원은 열명이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이 그것이고요. 로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이열 명, 십으로 대표되는 십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너를 구원할 거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의 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인정하는 항복되어진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정말로 내가 순종하여 나오는 10의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 안에서 이뤄내시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성경에 선포고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하나도 없는 이 소돔에서 로스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받은 구원인가 우리 본문 우리 그 한번 다시 보시면 32절에 본문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이다. 거기서 신명 아사르예요.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신명 아사르 언약의 완성,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기 선언이십니다. 십의 성취로 이루어진 구원이다. 어,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어,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다. 이 롯이. 거기에서 어, 예외될 수가 없는 거죠. 어?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왜열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롯을 건지실 수 있느냐. 어? 바로 어, 언약의 완성자이신 십을 가지신 십이신 십으로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이다 롯을 그렇게 칭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소돔성에 거주하는 롯, 소돔성에서 살고 있는 롯이 어, 모습은요, 옛 자하 속에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어, 성도 이지만 내 안에 있는 음, 그옛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게 롯, 소돔성 안에 살고 있는 롯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소돔성 안에 있는 그런 롯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죠 열명 10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그를 의인이라 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롯을 살릴 거니까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옛 본성을 가지고 세상은 싫지만 그 싫은 세상에서 단맛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 이런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소돔성에서 여전히 살고 있어요 여전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우리가 구원 받은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내가 구원한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한다. 어떻게? 무엇으로? 10으로. 10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음으로 그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어떤 너죠? 어떤 우리죠? 여전히 소돔에서의 삶의 달콤함에 그 싫지만 그러나 나오기 싫은 우리를. 계시록 11장 8절에 가보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기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 바로 성도죠 성도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도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소돔에 있는 우리의 그런 옛 죄악들, 옛 본성 그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이 받았다는 것인가? 나는 여전히 죄된 것을 여전히 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인가? 예, 바로 그곳에 열명이신 열명이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열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입에 담지만 마음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인지 얼마나 세상을 미워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그 깊은 곳에 단맛에 취해 있는지 아는 분이십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성 하나님의 포기치 않는 열의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두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내가 열 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은 성취가 됐습니다.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율법을 패하거나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어찌하려 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완성하는 이로 예수가 오신 것이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구원에 흠집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은요. 그렇다면 왜 굳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중재 기도를 하게 하시나, 그렇죠? 오십 명에서 출발해서 사십오 명, 사십 명, 그 다음에 막열 명씩 떠요, 삼십 명, 이십 명, 열 명. 왜 이런 중재 기도를 하나님이 예, 허락하시나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듣고 들으시나 처음부터 50명 얘기할 때 10명이다 딱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10이 중요하다 어? 10이다 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중재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그리고 왜 이런 그 50에서 10명이 되어지는 10을 알려주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왜 중재기도를 하게 하시죠 어, 여러분 음, 상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필코 구원해내실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런 구원하기로 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실 건데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독해 하시냐고요. 기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건가요. 왜 기도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알리시냐고요. 우리 여기 창세기 18장 17절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뭐죠? 어? 심판이에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의인 십으로 대표되는 1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의인으로, 의인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감추지 않겠다는 것 이거 비밀로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떠나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었던 분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무형상의 실체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신명이 가르쳐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이걸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도록 중재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보여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죠. 그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중재기도를 하도록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홍수 심판과 바벨탑 심판과 오늘 이 아브람으로부터 어, 기독 가운데 나오는 이 소돔 심판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어, 있, 있죠? 생각을 조금만 해보세요. 그 홍수나 바벨탑 심판은요, 타락하면 어. 심판을 선언 선언하시고 바로 진행해 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죠? 믿음의 조상이라매요.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말의 뜻은 내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 믿음과 동질이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는 믿음의 조상 내 믿음과 같은 아브라함 때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어때요? 하나님이 이때부터는 선지자들로 하여금 회계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중재기간을 두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다 어, 그럴 존재라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 민수기 한번 가 볼까요? 민수기 14장. 음. 11절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아브람 이후에 모세의 그 중재 기도의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어그 이방 애굽인들이 이렇게 듣고서 이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이방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버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놀랍죠 하나님이 계속 그 불순종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지하여 났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끌어낼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많은 기적으로 함께 하신 것을 다 우리도 경험했고 저 이방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광야에다는 갖다 놓고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에 저들이 어찌 생각할까요?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 이제 감당 못해서 못 먹여 살렸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모세가 하는 마음은 그겁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압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형벌하시는 분이신 것 또한 제가 압니다. 그러나 주여 인자를 베푸소서 주여, 한 번만 더 눈감아 주옵소서. 한 번만 더 참아 주옵소서. 이게 되는 문제라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어떻게 신과 신의 결정을 인간이 따져 묻고 들어가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신이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것에 신이 납득하며 그 말에 설복을 당하시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능력이 없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죽이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기가 한량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할 거냐고요. 죄를 지은 죄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낼 자가 누구냐고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한 중재기도를 하게 한 이유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도한 인생이었다면 그 똑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도가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중재기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를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고요. 또 신약에 오면 바울 또한 하는데 놀라운 담대한 말도 안 되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출애굽기 말씀 가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0절 보세요. 이게 이제 금송아지 사건 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여자오되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이죠.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책을 놓고 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러면 용서 못하실 거면 그냥 저 생명책에서 기록된 이름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진짜 모세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마, 마음을 아는 자를 그렇게 말하는,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비밀을 감추겠느냐 아모스에서도 보면 내가 자기 비밀을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자기 비밀을 알려준다고요 왜 알려주는 거예요 예언하라고 중재하라고 내 마음의 뜻을 붙들고 나한테 와서 한번 기도해 달라고 해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변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그 설명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보면요 사도바울이 그러죠 나의 형제 곧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내가 그리스도가 내게서 끊어져서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고륙의 친척의 구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간청입니다 이것이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하나님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모세를 바울을 끊어버리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대체 어떤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죄인이라도 그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기도죠 이 중재자의 기도죠 이게 중재자의 기도예요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용을 갖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재견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이번에 취업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중재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안에 예수의 생명을 만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맞는 구그 구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제가 그거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중재 기도죠 어? 모양 뽀다고 나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도록 당신을 위해서 부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재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내용을 갖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 십자가가 저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가 전해질 때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해 통해, 아픔에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고그 중재 기도를 보여주신 이유는 그겁니다. 10인, 열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가진 자로서 그 열을 이제는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여러분, 알기를 원하시죠. 정말로 그 마음을 아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진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해요.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시집 장가 잘 가고, 돈잘 벌고 이러는 것으로 우리가 중재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알게 해주세요. 예수 십자가를 바로 만나게 해서, 이곳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가 뭔지 분명히 알고 살게 해주세요. 그 일이 되어지지 않다면, 내 자녀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 그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를 떠올려 주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억하사, 롯을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나를 구원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히고 있는 나를 보셔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이 자녀 내가 기도하는 이 지체 은혜를 베푸소서 조금만 죄를 위한 심판을 멈추시고 하나님 이 이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주옵소서그 기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으로 가진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담대함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로 나아가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보이는 인생 그 인생 살아내는 영광된 십을 가진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돔성 안에서 나오고자 하지만 나오기 싫은 롯과 같은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같은 죄된 본성에서 살고 있는 자녀와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이기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받은 구원을 감격하며 나눠주며 그 구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멋진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